아 그니까 내가 그치? 어. 약간 그런 느낌쓰? 어우 음나 괜찮은 것같아수고했어요 <웃음> 고생했어 안녕 그 응. 어, 어? 아, 괜찮아요 그냥 내가방에넣잖 배가 힘들어 그래 아이패드 색깔. 핑크. 너도? 어. 눈썹이야? 어. 일단, 핑크 색 이거 완전 이렇게 됐어. 우리, 어, 얘네, 야, 소름 돋아. <웃음> 나는 뭐, 나도 매 순간 참는 거예요. 명희씨니까. 같은 마음이라고 믿었으니까. 지하 1층입니다. 아 ú n g